2kg 2kg 2kg 네, 2kg 예. 2kg 2 k 그 선생님 홍보해드릴게요 네? 유튜브에 아 그래요 아또 내가 저번에 나 저번에 블로그에도 저기 마을에 저기 뭐야 공원에 놀면서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음. 내가 그렇게도 했었는데 여기 강아지 있던데 어 맞아 강아지 있었잖아 그때 강아지 그때 혼자 있던데요 아 누가 가져가고 있 네? 와. 아니, 아니, 그 집. 가져갔다니. 아니, 집, 집도 있는데, 당연히 주인이 있는 건데, 왜 가져가? 가지고... 아. 네. 아이고. 요즘에 개도 훔쳐간다니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, <너무 신기해. 목소리도> 아, 그래서 그때 문 닫으셨었구나 어, 그때 봄에 었나 여보? 아, 그래서 그때 문 닫으셨었구나 그때 봄에 었나 여보? 그 검색을 해보니까 맛집이라더라구요. 아, <놀람> 새우 <웃음> 봐. 새우 수영하는거 봐. 새우가 퐁퐁 이는게 느껴져. 이퐁 튀는게 느껴져. 진짜? 들어봐. <놀람> 들어봐. 들고 있으면은 새우가 톡톡퐁해 새우가 팡팡 튀어. 나가만 히 있는 데태아 What? Turinga? Condorbot. t o r o c 거 a w h 는 t t 지금 먹 n g a t u r i n 갑자기 u 하고. n g a Turinga? Turinga? t u r i n g 다 t u r i 맛있어 지금. 불쌍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부이스다 말이, 말이 불쌍해. 불쌍다데맛있겠다 치다 다다 아, 아, 불... 아, 치다 다치는거아니다 치다 어, 진짜 크다몇개못다겠는데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다 붉은색은 여기까지 다 줬어. 우와, 씨 온통 되네. 아 무서워. 다 넣으라고? 여기, 여기까지. 나머지는 라면이야? 아 얘네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다 사놨다니까. 자님의 다. 오, 오, 오, 오. <웃음> 뛰었어? <또>? 어. <웃음> 무서워. 두껑 열어. 어, 다 뛴다, 뛴다. 응? <웃음> 야, 이걸 보면서 웃고 있는 우리가 더잘나하다 <웃음> 어? 야, 맛은 있겠는데 좀 잔인하네. 맛은 있겠는데. <웃음> 우리 참 나빴다, 진짜.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생새우를, 생대안을 넣잖아. 그러면은 소구부에 넣잖아. 자기네들이 푸탁푸탁 뛰면서 소금부를 알아서 미친대. <웃음>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. 우리는 야채를 먹어야 돼. 야채만 먹어야 돼. 아저씨, 어?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. 좀더 머리 잘라야 돼, 쟤네들도. 엄마 먼저. 엄마 먼저. 그 다음에 나 먼저. 그 다음에 나 먼저. 응? 에센스. 뭐가? 엄마 먼저. 그 다음에. 누나지 너가, 너가 누나보다 나이 많아? 야 금방 금방 구워 나이 금방 아빠였다 완전 맛있지? 우와. 우와. 진짜 왕쇄 오네 천하잖아 아직도 살았음 그걸 그쪽으로 막으세요 나 뒤니까 좀더오오오이래라이 자식아 깜빡이 좀 들어와라 나랑 똑같네 <웃음> 우와 맨 밑에 번 살았다 우리. 우와 네, 네. 가장 밑에 <웃음> <웃음> 야 야. 내가 내리라 했잖아, <웃음> 내가. 아니, 비사이로 나갔어. 자기 어, 어. 거기 괜찮아? <웃음> 거기 괜찮아요. 오, 이렇게, 거기 어. 게, 거기 괜찮아요? 아, 네. 거기 찔린 거 아니에요? 어, 어. 바지 좀 내려요. 이렇게 바지가 더 올라갔네. 내려 어, 가지고. 동시 다발적으로 피부 어게할 거야? 우와우와 냄비 가흔 힘들 정도인데 오오오오오오데오오오오오오오운게 봐봐, 봐봐. 아니고, 내가 화오오오까내배고오 <웃음> 피부에 화오을오오오오 우리 애기들은 거의 내고 가야 되겠다 만 칠, 인당 17,000원이나 내고 어디? 대한무한리필 어디 가있어? 저기... 도래소님 우리한테 딱 맞다 1kg 가 아마 봤을 그냥 아빠가 우냐 번에 지 먹을 삐지다 그막거기 사장님 놀래라 뭐 까는 방법이 뭐 따로 있어요. 그냥 잡고 뜯어버리면 되지. 응. 다리 부분에 흙을 응. 갖다가 딱 잡고 까면 그냥 까져. 아유. 다 깠지? 벌어다 깠잖아. 엄마 응. 뜯었는데. 다리미. 아 밑에는 좀 남기고 꼬리? 오, 어? 우어지라고딱두고 음. 찍어 먹지 음. 라면에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친구야 우린 넣으려고? 뭐가? 넣을, 넣을 것마저도 애들이 잘 먹어서 그냥 그냥 먹어야 돼다 먹어야 돼 이제 그거 할 거면 그냥 머리만 넣고 끓여 먹으면 되지 야, 아니야 아니야 폼 머리 꼬망져 가지고. 있먹지아니 그걸 거기다 왜닦거 여기다 놓으면 새우탕입니다. 이름으로? 시정육 응. 또, 또, 또좁으니또 어, 또, 또, 또, 또. 아, 뭐, 뒤집어야지. 뒤집어야지, 더 고르지. 음. 어허. 또, 또잔 아 이거 진짜 그때 바닷가에서 바로 먹을때 겁나 맛있었잖아 우리 낚시하고나서 응. 아 낚시풀 정도로 해줘야돼 그래야지 새우깡이 되는 거야 음. 기름을 많이 넣어야 돼? 응 음, 약간 진짜로 튀겨야지 근데 여기다 버터 한 스푼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맞아요. 집에 버터가 없는 관계로 참기름 넣으면 안 돼? 바깥이 되는 소리 하세요 버터 넣은 데가 왜 참기름 넣으면 안 돼? 버터가 뭔데요? 방탄소년단 물에 아기 가라 조그마! 아... 어, 맛있겠다! 나도 까줘. 바로 얼맛지 나도 까줘. 음그 뾰족한 부분을 띄어내면 돼. 손을 잡고 다 뜯어 응, 그럼 돼. 나왔지 응. 다른 거 어떻게 생각 대각선으로. 응? 이렇게? 왕시야 응! 그래, 거기까지 먹어도 돼. 이거 먹어도 돼? 아니, 다리, 다리 빼고 판단하는데 다리 먹을 판단 없어. 먹어도 되고, 안 먹어도 되고. 먹어도 됐다! 그치? 다리, 다리만 먹으면 새우깡이야. 응. 음! 음. 너무 맛있어, 짜증나.